오늘도 돌아온 잠자 캐우는 장면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몇 회차지? 여왜 여기부터지? <웃음> pvp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내가 따로 시간 내가지고 몰아야 되는데 내가 그 사이에 다른 걸또 하거든 여기서부터 하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보이는 대로 소환을 해드릴게요 서프라이즈 말레니아 세트입 라단 장군님 앞에서 목숨 구걸 제스쳐 라단 장군님 신보기 건 미션입니까? 아니면 은뭐 말레니아 안티페니아인거야? 둘중 하나겠지? 테일리에 대해서 인터넷이 되냐? <웃음> 아, 일단은 토룡 일단 토룡까지 가고 라단 장군님입니까 말레니아입니까? 저는 라다곤이요 죄송한데 저는 라다곤입니다. 라다곤 좋아한 척하면서 마리카는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니,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죠. 이 사람들 뭐 모르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구만. 마리카랑 이브리아타스? 아, 역시 우주 최고의 미녀 이브리아타스가 제일 예쁘지 않을까요? 프롬소프트 게임 통틀어서 우주 최고의 미녀. 괜히 우주의 딸이라는 이명을 가진 이유가 있죠. 자, 미션 하러 가자. 제가 예상 뇌피셜인데, 엘든링 DLC 나오면, 같이, 같이 출시하면서, 다른 게임들 서버 복구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서버 복구 그때 안 되면은, 프롬 좀 떡락할 것 같은데. <웃음> 모르고 또 두근두근 찌릿찌릿하게 활로 클리어하기. 두근두근은 부패고, 찌릿찌릿은 정기인가? 두근두근? 음. 사람들이 나, 나보고 말달 안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해. 엘든링이랑일이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말달을 언제 합니까? 몇 개만 파는 성격이라서 이것저것 안해요. 어? 잠깐만. 저건 흥미가 생겼어요. 저건 흥미가 생겨요. 흥룡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거 출시 언제 야 그거 가져아아 저거 출시 언제 하냐고. 아 되는 것 같은데? 카 아, 연계반. 멋있긴 하네. 두근두근 찌릿찌릿하게 활로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쉬워요. 아주 예전에도 말하기 한번 말하긴 했지만 은 내가 정말 정주고 정주고 했던 게임들이 이제 서비스 종료하거나 이제 쇠퇴기로 가면은 참 마음 한켠에 좀 씁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매년마다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는 게임이 하나 있지? 같은 어택 2 우리가 허접한지 너가 허접한지 그때 보여주마. 아 너무 좋아. 대체 그거 남긴 담당자 지금 뭐하고 있을까? 나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오늘도 돌아온 장자 태우는 장면. 이게 무슨 냄새지?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룡들 전부 숨새땅으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식재료 하나 하나를 이제 한 종류가 차지를 하겠지. 이제 여기에 새가는 용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축화가 된다고. 뭐야? 왜? 아니 왜? <웃음> 아니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왜패링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드나봐 <웃음> 좋아 이게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아 <웃음> 구별된 서런은 진짜 제대로 엿먹어보라고 아그 서런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이건 약과라고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한 힘든 것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나는 나는 꼴을 했기 때문에 좀더 강해졌다 군대 같은 느낌 어딱 그거야 사람은 성장하려면 고통이 뒤따라야죠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항상 고통이 뒤따르지 간혹 이런 몬스터들이나 지형 같은 거, 이제 레벨 디자인 보면은 제가 제정신으로 만든 거 아닌 거 같아. 절대 이제 <웃음> 정상적인 사고로 만든 게 없어.